홍보라서 이거 집에다가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냐 이거 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에 오늘 명동에서 우리 동심의 세계를 좀 만끽할 수 있는 우보상이라는 그 행사를 한다 해갖고 거기에 우리 또 전문가 주최자 우리 송창훈 우리 사장님 겸. 동생을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장난감 장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터를 크게 하지는 못해요 그림이 아름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거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재밌는 것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보통 한 달에 한몇번 정도 하는 거지? 셋째 주 토요일 날에는 우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아, 장난감 우보상. 장터 넷째 주 토요일 날은 레트롤링이라고 해서 옛날 물건들을 파고 사는 다음 주 오늘은 장난. 오늘은 주제가 이제 장난가 음. 로보트 태권브이도 있고 음. 야 태권브이를 보는 순간에 딱 옛날에 우리 또 어렸을 적에 그런. 태권브이 봤어요? 어? 어 당연히 봤지 아, 김청기 감독님 아. 이 위에가 김청기 음. 박물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동심의 세계로 한번 떠나가 봅시다 우리 뭐또 브이를 좋아하니까 브이 아. 기도 장난감들만. 야 여기 뭐 들어오자마자 뭐 태권부위가 뭐 도배가 돼 있네. 일단은 여기서 저거 체크해야 돼요. 나가서 얼마 하나만 주면. 장난감 한 개라도 구매하시면은 네. 스티커 받을 수 있는데 아, 그. 스티커 붙여서 오시면은 저희 피규어랑 네. 보환해드립니다 태권브이 와, 제품들이 아, 많이 저 있어요 저채영거 이거 좀 설명 좀 해줘 와. 1976년도 음. 태권브이 오리지날 어? 메카닉 음. 전 모델들이 음. 100% 메탈로 되어 있는 음. 굉장히 희귀한 제품 음. 최근에 발매된 음. 뉴머신 우레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그 심형래 맞아요. 감독님 심형래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태권브이 관련된 제품들이 음. 많이 있어요 음. 김청희 감독님 음. 직접 그리신 음. 엉뚱산소화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소화에 태권무기가 들어가 있는 요야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제품이 이거 프라 모델. 어머 컵으로 나와 있고. 네 옆에 보면. 비교로 나와 있고. 이 앞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어. 레트로 스타일로 조립하게 어. 만들어진 프라 모델. 이게 어. 요즘에 좀 핫한 거고. 어. 저기 보면. 어. 아니 근데 있어요. 야 근데 여기 다 태권무인데 음. 배트맨은 또 여기 왜 있는 거야? 아마 태권부이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이런 태권부이 어. 관련된 어. 예. 상품은 여기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자, 장난감 장터는? 셋째 주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명동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넷째주 토요일. 그니까 러그 다음 음. 주 토요일은? 아. 옛날 물건들을 파는 레트롤링이라는 장터. 어 그건 우리 가게. 어, 그거는 매월 넷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어. 셋째 주하고 넷째 주는 명동에 오면 음. 음. 재밌는 볼거리가 있다. 자, 여기도, 여기도 택건데 야, 이런 거는 뭐 집에다가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어. 홍브라더 이거 집에다 이렇게 옮겨 되지 않냐 이거 no. 와. 더 어, 옛날 장난감. 이제 개인 셀러분들이 판매하는 어. 제품들. 아, 소장하고 있는 음. 아. 내가 사고 싶은 거. 별의 음. 별의 컵이었나 이게? 컵? 아 컵이. 소니 엔젤 파투. 음. 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라든지 음. 한정판 제품. CU하고 디즈니 음. 콜라보 했던 어. 이런 디즈니 손거울인데 엄청 이뻐. 손거울이요. 그럼 이런 건 가격은 대충 얼마나 정도인 가 3만 원 이게 2만 원. 들어주고는 이제 예에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이런 거 보면 6,000원, 음. 5,000원, 뭐 이렇게 쭉 있고. 가격, 가격이 그렇게 뭐 비싼 거 같진 않고. 자, 너무너무 음. 이쁜 너무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예전 같았으면 얘가 장난감 파는사람들꽉 차있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진 않고. 여기는 이제 올드 토이들 아야야 일로 하나 드릴게요 비눗방한기야 이게 연, 연도로 따진다면 한몇 년도 몇년 정도 지나 80년대에서 90년대 응. 80년대에서 90년대? 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어... 딱 봐도 로봇트 시리즈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알수 있는 강남 보는 지금은 없는 장물쌈이 나이로 따진다면 40년 됐겠지? 이건 그 정도 됐어 그치 40년 화려한 외출 비너스 백서 황홀한 추억 야.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레어 이것도. 어, 저도 이렇게, 어, 어렸을 적에, 어, 어렸을 적에. 특히, 리틀 미츠 서울. 어, 소년중앙. 야. 이 85년도 거예요. 정, 이거, 이게 한 연식이 한몇년 정도 돼요? 그렇게 오래 안된 거예요. 예, 오래 안 됐는데, 얘가 박스만 좀 해놓을 수 있어요. 그거 두개천 원. 두개천 원. 원. 여기서 골라보세요. 다른 거랑. 아, 니 개봉인데 천 원씩. 행사 회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어 정말로 동심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고 싶은 거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아, 성인 잡지 거기 있던데 그럼 그러니까. 음. 또이 행사에 대한 좀 장점이라던가 벌써 몇번 정도 개최를 했는지랑 삼 년째 어. 되는 행사고 지난달이 삼 음. 주년이었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 여기에 사람이 꽉 차서 네. 굉장히 많이 어 활성화됐을 텐데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음. 그 유저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아, 그게 조금 아쉽다는 여기 명동역의 행사장을 좀 오고 싶으면 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어 인터넷에 우보상이라고 검색하면 어. 나와요 우리들의 보물상자 또는 음. 우보상이라고 하면 음. 다음 주에 진행하는 레트롤링은 그 레트롤링을 검색하면 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셋째 주랑 넷째 주명동에 오시면 입장료도 네,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자선 행사입니다. 그 셀러들이 뭐 물건을 팔고 만약에 만 원에 팔았다 천 원이나 이천 원을 저희 운영진한테 음. 기부를 해요. 기부받은 돈을 모았다가 5월 5일 어린이날이랑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음. 때 장난감을 사서 아이들한테 음. 기부합니다. 불안 어휘들. 행사 자체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보상이나 우리들의 보물상자를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료는 없고 그리고 그냥 오셔서, 오셔서 어.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응. 구입을 하셔도 되고 레트로매니아라는 그... 표현이 맞나? 맞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 10만 명 정도인 거예요. 10만 명 정도고 레트로라는 음. 말보다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뭐냐면 어. 뉴트로. 어. 뉴 레트로를 줄여서 어. 뉴트로라고 불러요. 그런 거 본적 없어요 어떤 거? 막 옛날 물건들 다시 만들어서 파는 거 우리도 그쪽이랑 조금 거리가 멀으니까 가수들도 옛날 음악 많이 해요 레트로 팝 음. 뉴트로 팝 이라고 해 가지고 음. 옛날 감성을 입혀 가지고 요즘 물건을 옛날 것 처럼 보이게 해. 그런 느낌이 나게 하는 음. 그런 판매 방식 이라든지 마케팅 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나 어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가 설명을 좀 한다면은 인터넷에 장난감 장터가 궁금하면 우보상 응? 옛날 게 궁금하면 레트롤링 응. 검색해서 응. 보시고 응. 찾아오십시오 입장료도 없고 전망이 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몇개 정도 제품을 사갖고 보여주고 어, 토르? 괜찮다 어, 어, 토르 4,000원 어. 아, 6,000원 거실로 줘야 되겠네 토르입니다, 토르 자, 렛츠고 태권보이집 정리하고 해야 게... 장난감 사면 은 이렇게 또 선물도 주네요 여기다가요